수상하지만 흔들리지 말자 난 돈이 없어에 템. 이거 대회 참가 신청서 도장 핑계 육상부 재정 지원 곤란한데. 아니 글쎄 아무리 그래도 갑자기 학교 버스를 내줄 수는 없어요. 헛소리 하지 마 임마. 우리 학교 합창부가 쓰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안 돼요. 이뭔 개소리야? 여기 버스값. 음. 응. 2000 years later. 우리 호주 협회 회장 자격으로 개인 초청하는 겁니다. 흠.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? 홍 선생 연락돼요? 안 돼요? 아 지, 지금 계속 전화를 돌리고 있는데 전화통화 붙잡고 있으면 어떡해요! 어, 전부 직접 어. 가가서 찾아봐야지! 어. 이 시대의 진정한 꼰대가 되어보는 거야 아유, 여기여운 산이녀석, <웃음> 예뻐 졌겠네 음.